정말 오래간만에 폰벨 어? 파티. 우리 저번에도 플레이 한번 해 봤었었는데 오늘도 한번 인센티브 걸고 플레이를 해 보도록 합시다. 이게 또 어쩌다 보니까 좀 고인물 게임이 되어 가지고 어, 못 하시는 분들을 우대해 드릴 수 있는 시스템을 제가 좀 적용을 해 놨어요. 못 하시는 분들 너무 주눅 들지 말고 열심히 끝까지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인센티브는 1등과 꼴등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네게 어, 뭐야 여기? 어, 이게 뭐야? 어, 뭐, 자 어, 스페이스! 맵이네? 새로운 맵이에요 새로운 맵! 이맵 진짜 어려운데? 아, 아 뭐였지? 나 어? 못 해봤어? 나0나왔는한번 해봤어요! 난이맵 처음 그래요. 봐! 이거 ]이네? 진짜 끝까지 뭐야? 이 맵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를 못했어요. <웃음> 어, 아 진짜? 어야 <웃음> 이게? 아, 근데 되게 루트가 많긴 하다. 사장이왜 아, 그러셨어요? 아, 왜 그러셨어요? 아, 그러게요? 죄송해요? 소범이가 1등이네? 근데 어디로 가는 게 좋은지 몰라. 정할 수 있어? 있어? 뭐.. 아닌간에. 뭐.. 금색.. 불.. 저 불빛 <웃음> 어. 따라서 가면 돼 아니 그걸 아래로 내려가네? 아 무기고 먹으요고 열쇠. 아, 열쇠 먹어놓는 게 편하지 어 나다 차... 아, 아, 아 무려.. 그치? 무려 아, 3이야 오. 네 아무 아, 의미없어 아, 어 뭐야 아, 저기서 먹는 아, 거야? 어딱 아, 먹었네 어두 판이나 아, 먹는 거야? 오.. 어 그럼 세 명이 다 먹는구나 준고. 아 내가 맨 꼴찌야. 아. 간다. 오른쪽으로 오케이. 간다. 마트 인텔 고소하신 거 너무 웃기네. 아, 아, 아. 아 나야? 아. 아, 예뻐. 우연 이쁘다. 예쁘다. 오. 오. 오. 와, 와우 칸. 와. 어서 오세요. 과연 좋은 걸까? 이거 지도 볼수 있는 거 아시죠 다들? 한 번씩 해봤잖아. 이 사람 여기 안 나요 무슨 케로버더라. 한지 오래돼서 아, 다 까먹었어요. 아, 알키언가? 이제 나야. 진짜? 차 3. 삼. 일로 오세요 사장님. <웃음> 여기요. <웃음> 저희가 자리가 좋아요. 많이 맛있어 보인다. <웃음> 와서 능이백숙 드시고 가세요 이쪽에. 능이백숙 안돼. 나 일로 갈래. <웃음> 아이씨 왜굴로가여어 아, 어, 열쇠. 저걸 아, 말해준다고? 어, 열쇠 도둑 하시려고. 아못 가겠네. 제발 3, 2, 삼. 나이스. 어. 일로 간다. <웃음> 하나 둘 <웃음> 셋. 다들 오 쪽으로 오 거야. 오. 오. 짜증나. 약간 지금 긴장돼. 말주가리 조심. 조심해. 돌아간다. 아, 아무도 아 능기백숙 먹으러 음. 안 와. 좋아. 안 <웃음> 아, 좋아해서 어. 맛없다고. 어. 아, 아프게 대곡불법상가 철거! <웃음> 아, 아, 제한시간 너무 되게 너무 짧아요. 4초, 3초. 아, 왜다 오른쪽으로 와? 이해를 할 수가 없네. 아, 왼쪽으로 가면 맞아야 돼, 저거. 열. 위험하네. 아, 드디어 내네 차례. 아, 이게 지금 와, 보니까 트위치맵이네요, 이게? 네. 아, 아, 그런 거고 아, 이거 다우스로 결정해야 하는 거야? 아, 되게 관객이구나. 아, 저기 그, 아, 융... 아, 뒤에 전부 장작들 아, 있다, 장작들. 장작들이네. 어. 뭐, 융, 융털 같은 건들어왔는데 어. 그냥. 융, 융털? <웃음> 융털? <웃음> 융털? <웃음> 정신! <웃음> 너무해. 시작이다 미니게임 어. 시작이로구만. 어, 잠시만요. 더블 점프. 점프? 알피하면 됩니다. 페이스 구. 아, 오케이. 구가 아니라 파. 아, 이거 이펙트 되게 예쁘다. 나 어디 있니? 나 뭐였지? 아니, 치킨. 아왜 키... 어, 키... 키... 어, 이렇게 달라. 이단 점프 돼요 여러분. 어, 이단 아, 점프 아, 됩니다. 아아! 씨... 죽었다고? 아, 아 힘드네. 아. 어 뭐야, 살아 있네? 몰랐다. 아한번 아, 죽어도 부활 되요 에? 아, 잠깐만 아, 어디서 저 녹색 누구야 거? 저거 녹색. 아아 아, 아. <웃음> 아, 창문 다 들어갔는데. 바보. 창문을 <웃음> 왜 지금 다 들어가요? <웃음> 그러니까 게임 시작했는데 아니... 아이고 나 죽었다. 열려있는 아, 거 깜빡에서. <웃음> 또 닭썰이 났어. 아 죽었어. 오, 이거 목숨 있나 봐. 이거 더 이상 아, 편안하지는 않네. 목숨이 있어, 목숨이 있어. 네. 맞아요. 이거 봐, 남는 사람 결국 두 명이 났어. <웃음> 나 <맞죠? 웃음> <웃음> 아, 이거 일찍 안 해? 골찌야. 뭐야, 내가 골찌 아니야? 골찌야, 나 일찍 죽었어요. 아, 달다. 아, 달겠지? 이번 골찌는 꽤... 음. 어, 기분이 미리와. 나쁘지 않아. 이리와! 이리와! 난, 난 능이 배추안 아, 먹어. 아, 공중에 떠있다. 아, 나, 나 떨어진다. 아, 나 귀부로 아, 버티고 있어. 아, 진짜. 아, 알레리니냐고 이거 수상식에서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다들 긴장하셔야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아, 설정을 아, 해놨길래. 수상 목록 기대하겠습니다. <웃음> 어, 저쪽더갈수 어... 있네? 우와. 크게 돌아가는 길인가 이쪽. 오 어... 박한 사 어? 와. 네, 어? 어? 어? 어? 아 저거 아, 그냥 죽은 자리였구나. 어. 어, 저거 누구 <웃음> 어. 땅이야? 땅이 아니야. 무 땅도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아, 함정이구나. 음. 자연재해 네. 구역. 오. 시작부터. 저격수. 내 생각에 아이템 있어. 뭔가 사전에 어. 사장님 있어. 사장님이 그동안에 한에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한번한한 번에 <웃음> 왜 그러는 <그런> 거야? 아우, <웃음> 아, 아, 못 뭐야? 떨어진 콩고물 어? 꿀 마시고 어. <웃음> 땅고물이래! 여기에서 다 먹었는데? 세골샵 <웃음> 와, 딱 먹었다! 어, 딱 먹었어 피도 안 나! 스텔스, 스텔스 <웃음> 어. 일단, 땅... 일단 돌려본다 새벽 씨한테 아? 왜 그러실까? 어제 <웃음> 내가 좀 괴롭혀서 그런가 봐 하나, 아, 아, 둘, 셋, 넷, 넷 다섯 뭘하든 똑같네 지금 아니야, 저쪽으로 가면은 고르케씨가딱 먹어가지고 당신 뺏겨 아니죠 아니? 아이템 먹으러 갑니다 어, 오와 와 나야 오레노턴 와우 와 많이 도 아, 간다 쑥쑥 간다 오우아 땅을 또 먹었네 와땅보자또 아, 와. 땅부자야 아이고 빨리빨리 빨리 먹어야 되는데 큰일 났네 저분은 왜 공중에 떠 계세요? <웃음> 아 저희 옆에 <웃음> 옆에 사람 너무 커가지고요 <웃음> 어디로 가지? 맵 봐요 뭐야? 얘들아 왼쪽으로 못 가! 알키 알키 알키 R... 아 왼쪽으로 못 간다니까? 못, 못, 못 간다니까? 저기서 나오는 일방통행. 와또딱 먹네 다뺏낀다 음... 열쇠 미래가 보인다 다들 아, <웃음> 피는 안 해. 근데 맵이 진짜 어렵다 <웃음> 오딱 음. 먹었다 오, 오. 오. 오 드디어 오. 열쇠 내 나. 아 다들 딱한나까지 아니 진짜! 티가 안 나네? 뭐 부동산 게임이야. 아이고, <웃음> <거 모르시면은> 아 이거 부루마블인 거 모르셨므로. 아부루마지에 찍고. 부동산이지. 이거 봐. 음, 음. 다 뺏겼다. 이거 리얼 부루마블이라고. 생존 부루마블. 부루마블. 탱크 게임. 아, 아, 아, 나 이거 못하는데. 쭉. 상대를 쏜다고 죽는 게 아닙니다. 떨궈야 돼요. 아, 오케이. <놀람> 나 어디 니아저 그니까? 초록색 아, 저. 뭐, 초등색, 뭐. 저... 아, 나, 나 어디 뭐야. 갔니? 나나 아, 어... 뭐야? 나 이건가? 어 이거다. 이거 자기들 색깔 좀 봐요. 자기들 색깔 왜 자기 색깔을 몰라? 아아아파파파파파파파파 아파 파파파파파파파 아파 아파 아아가 아파 아파파파파파파 내가 뭐지아나 언제 죽었노? 근데 당신 아, 방금 죽음. 아 그래요? 아... 나 보지도 못했는데. 아, 땅 없대. 땅 없대. 나 죽어. 빨리 빨리 빨리 서정이 어, 죽여 어, 서정이 죽여, 어, 죽여 빨리 서정이. 아, 제가. 아, 예. 끝나. 굿샷. 굿샷. 아비. 끝날 아, 때까지 자등이네. 어디 있는지 몰랐네. 아 진짜깝네. <웃음> 난 당신 어디 있는지 계속 알았는데. <웃음> 나, 나 네. 나는 모르는 위치를. <웃음> 내가 그때 나랑 김민민 님이랑 색깔이 너무 비슷해 가지고 말하기기 아, 어려워. 그렇구 아, 오. 안 <웃음> <웃음> 아, 맛있냠. 아, <웃음> 내가 더 맛있네. 거지가 부동산 아, 게임. <웃음> 그럼 더 먹어 볼까? 아, 과니. 와, 오 바로 는데 야, 진짜 몇개 빨아 먹냐 미쳤다. 야, <웃음> 아, 미 <미쳤어>. 아, <웃음> <웃음> 어머 맛있죠? 오 여기서 또 먹죠? 와 요새 괜찮네 가면, 가면. 대박이네 <웃음> <터졌다. 웃음> 엄청나구만 <배터> <웃음> 신났어 신났어 <웃음> 상자 열기 또. 따라란 따라란 라오 금색 아 <웃음> 네. <와, 웃음> 상자 앞으로 대박 1, 1등이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아직 모르잖아요 그렇죠어그렇죠 그래도 기분은 좋을 테니까. <웃음> 아니 근데 1위를 달성을 하면 그 사람은 1위지. 아, 그렇지. 어. 아 멀리 도가네. 어? 어? 지가. 님 야, 왜너 거기 가는데? 야! <웃음> 어, 그러니까, 어, 내가 내가 아 맞네. 두개 차이로 못 내네. <웃음> <웃음> 갑시다. 어. 어느 소난이 안 돼서 이거 조금. 느낌표 아, 밟으시면은 역, 역행인 역거 아시죠 다들? 제가1나와주세요1나어주세요 뭐래? 죽었는데? <웃음> 저건 역행 어, 아닐텐데 먹나? 저거 양쪽 다 땅이야 와... 와 무섭다 좋겠다 오... 아 그리고 여기 느낌표는 역행이 아니에요 응 다른 거한번 잡싸봐 당해보시면 알아 아 그래? <웃음> 뭐지? 근데 당신은 어떻게 하는 건데요? 해봤나 보지 해봐. 해봤어요 지들끼리 나빼놓고 <웃음> 맞아요. 정답. <웃음> 어? 그래요? 편집자들끼리만 해 봤다 이거죠? <웃음> 아. 오케이. 얘기하면 안 되지. 머리 <웃음> 뭐 이렇게 캐물으려고 그래. 그냥 그런 줄 알아. 아우, <웃음> 우라져. <웃음> <웃음> 와, 저거 화면에 우리 플레이하고 있는 것도네. 아, 그래요? 야, 어디? 몇개 어, 감시당하는 거 같아. 여긴 내 땅이다. 와, <웃음> 미쳤네. 그 사람 땅한세개 먹은 거 같은데. 여기 아, 지뢰 밟지구만. 댈 곳이 없어. 땅다 먹혀가지고. 지뢰밭이요. 다들 발가락 조심해. 와봐, 와봐. 아, 유료 주차장밖에 없어, 이거. 유료 주차장! 아! 아! 대보! 어머, 넘어갔어! 젠장. 아이고, 드디어 간다. 아이고, 드디어 간다. 할만하자, 할만 하죠, 열쇠. 아, 아, 아. 아이고, 아 맛있다. 아이고! 김? <웃음> <게임? 웃음> 냠냠. 아, 아, 이거. 아, 아 이것은. 자웅을 가리자. 아, 키미미저 아, 아니에요. 준님이에요, <웃음> 이거. 준이에요, 준님. <웃음> 아, 준이었구나. 아, 아, 레전드 나오나? 아, 할수 있을까? 어, 어, 어. 이번에야말로 이겨 주지, 준. 나 어디 니 같은데. 아 점프가 있어. 이가 아, 어디 있어? 아, 아, 저기구나. 아, 너무 너무 저건데. 잘한다, 다들. 아니 지금 이거 가지고 잘한다는 너무. <웃음> 아니 이거 칭찬해서 부끄럽게해서 좀 죽이려는 생각이야 지금. 뭔 아, 소리야, 그래도. 부끄사시킬려. 어, 효과가 있나봐요? 아야 잠깐만, 너무 헷갈렸어. 아나 어디 있어? 나 죽었어. 아, 아 진짜 했다.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와, 우와, 우와, 아, 죽었다. 아, 야, 자, <웃음> 아유, 와, 와, 아죽었다 아, 나 누우시면 곤란한데. 아, 죽었구나. 나 아, 속간 내가 그럴 줄 몰라가지고 헷갈려서 죽었어. 아 예, 잠깐만. 아아 아! 아! 아! 중간 집중력이 떨어져서. 오야야야야. 야 김이민 대단해요. 역시 또살 사람만 사는구만. 아삼 위. 이등 나쁘지 않아. 내가 꼴찌요아 <웃음> 기어 <웃음> 이겨먹었다. 기어 <웃음> <웃음> 이겨먹었다. 좋은 거 가졌네. 좋은 거 가졌네. 아또 돌아가봤자 또. 양쪽 다 흡혈인데. 내 땅엔 주차해도 상관없지 뭐. <웃음> 올라가 봅시다. 오, 일 열세. <웃음> 소박한 거 봐. 그다음 나로구만. 촛. 토... 죽어라, 죽어라. 죽어라. 죽어라. 죽어버려. 죽어라, 죽어라, 죽어라, 죽어라, 죽어라, 죽어라, 죽어라. 오른쪽 죽어라, 죽어라. 땅 먹어. 아. 우리 아, 아. 빈 땅이 있었네. 아이. 에요. 왼쪽에 좋은 주차장 있는데. <웃음> <웃음> 그렇게 죽었어? 어, 말좀해 <웃음> 네? <웃음> 이제 <웃음> 그으러니 합시다. 상상조용해. 저 친구. 색깔도 흑백이라 가지고 음. 죽은 것 같아. 쟤왜 계속 회복만 해? 어우 씨. 뭐지? 산보 다가세요 이렇게 주유를 예? 뺑땡 <웃음> 보는 거예요, 지금. 와, 딱또 뭐 먹으려고 했는데. 땅이 안 먹히네 아. 야아땅 욕심은 있어도 땅을 못 먹는 네. 당신은 부동산 하지 마세요 아. 나는 뭘 해도 안 되겠습니다 <웃음> <웃음> 삼냄욕 하러 다니시는데 <웃음> 계속 삼만해아 <웃음> <피부> 보자 <웃음> 많이 나와라 <웃음> 오케이 어. 어디로, 어디로 가야 될까 이 그렇게 혹시 6, 집에 부모님랑 같이 지요 아니요 혼자예요 룸. 룸메. 아니요 룸메한명아 룸메, 예. 어... 룸메 때문에 조용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카 아, 가... <웃음> <오>, 치력 <치료 이런 웃음> 키트 말좀해 <웃음> 무슨 말을 할까요? 어 앞으로 <웃음> 어떤 <웃음> 행동을 할 때마다 <웃음> 효과음을 <웃음> 내면 돼요 촛촛 도박 도벅어와 짜자 어아 저건 안 부럽다. 안 부럽다 저 미니 <웃음> 게임인데 <웃음> 이기면 트로피 생겨요 들고있는게 이길 수도 있겠는데. 그러니까 자신한테 유리한 아! 아싸 감사합다 자신한테 유리한 미니 게임을 <웃음> 선택하고 이기면은 이제 트로피를 얻을 수 있는 거지 아, 아 이거 이거 피아 게임 아 이거 도대체 상어 와. 걸리는 사람 주의하세요 Q가 먹는 겁니다 어난 아니다 난 누구지? 아니다 나도 아니다 어윤 뱅지 뭐야 내가 오! 왜 상어야 이런 거 개고단단 말이야 윤 뱅지 뭘 뺑지. 위치를 기억해 놨지 아무것도 못 봤는데 일단 음, 내가 그건, 어디 있어? 그럼 우리 보고 하는 말이에요. 자기 위치 기억하라고. <웃음> 아이거 맛있어. 아무도 안먹네이원 쭉정이들밖에 없잖아. <웃음> 어, 어딨냐? 다들 숨모시고 이제 말도 못 하는 거 봐. <웃음> <웃음> 어 누구 좋 <좋았나>? 조용히.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 나나나나나 나, 나, 나, 나, 나. 어 이거 아니네. 나내 나, 캐릭터 나, 어디 있는지 까먹었어. 나 죽었어. 나 죽었어. 아, 봤어. 누가 <웃음> 누군지 내가 봤어. 아, 정말 무서워. 아, 잘 가세요. 아, 그렇게. 해. 아. 빠밤. 아, 빠밤. 아, 아, 아, 근데 생각보다 지금 너무 잡기가 어려운데? 헬기 떴다 헬기 떴다 타라 타라 타라 알려라! 아씨 뭐야? 야... 아, 아, 아 이거 쿨타임 있자 쿨타임! 아 쿨타임 어떻게든 살았어 아. <웃음> <웃음> 오케이 okay, 공동 1위 <웃음> 4명 어, 아 힘들다 아나죽 <웃음> <웃음> 내가 1바로군 1 2 3 4 4나 5 나와라 제발 4나 5 아 <무의> <웃음> <나, 야>. <웃음> 아, 내가 마리시가 됐네. 감사합니다. 가세 좋은 거 가셨네. 요열뭐 아, 열쇠 <웃음> <웃음> 열쇠로라도 만족합니다. 스무 어? 맛있겠다. 어, 좋은 아이템. 아, 1 2 3 4. 주차 <웃음> 아, 주차 <오! 웃음> 아, <사주셨는 웃음> 아, 아 <웃음> <웃음> 주차비가 좀 <웃음> 세네, <웃음> 여기. <웃음> 아, 아, 아. 아 열쇠 없어 도둑놈이네 <웃음> 도둑놈 와 좋은 아, 거얻는거봐아 뭐 다들 아이템 아, 이렇게 음. 많아 나도 아이템 갖고 싶다 나도 음. 미... 아이템을 얻고 싶으면 미니게임에서 이면 저기... 돼요 저기 응, 고로캐님이 계시네 떼굴 떼굴 떼굴 이봐요 <웃음> 당신 나한테 왜 그랬어 <웃음> <웃음> <웃음> 왜 그랬냐고 이상이가 <웃음> 그렇 어나라나하해서 그런지 뭘시자저기로 떨어지네 어머 안녕하세요 어머 안녕 주인공 어이 골이 오싹해지는 장면인걸 어, 아 이거 <웃음> 안녕하세요 이어가지고 따르란 상은 또 이어지나요? 편의장에 <웃음> <웃음> 숨어서 구경해야겠다 <웃음> <웃음> 구경하러 간다? 데전골잼아꿀 <웃음> 어... 저쪽으로 가면 상자있어 별로 가야지 뭐 구경 구경 1234 아니 그래도 이게 낫겠다. <웃음> 가는 거왜 이렇게 귀엽냐? 뚱뚱 뚱뚱. 아이 뚱뚱. 뚱뚱대도. 나 아무것도 없어. 우와 텅텅 비었어. 방금 들어오셨나요? 뭐죠? 이고싶으신가요 <웃음> <웃음> <웃음> <죽고> <웃음> 내가 아, 죽고 언젠가 싶냐뇨. 당신 죽여 버릴 테야. 이봐요. 여기 딱 졌고. 나서 에크리라도 거대요. 위치 딱 좋고 좋아. 아저저뒤통수가 저, 따가운데요. 찢어서 가져가야겠다. 미쳤나봐. 에에에에에. 다 <웃음> 어, 갔다! 갔다. <웃음> 에이 아 자, 우리, 우리 맞다 이 했잖아! 1대 1 했잖아. 아,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뭘. 아니야 근데 어, 저분 열쇠가 좀 많아. 야 가지 어떻게 참냐그구력을 이야 세다 세. 진짜. 몇 개가 나온 거야? 여기서 <웃음> <어디서> 벗어나게 해줘. 짭짤하네. <웃음> 이십 개넘기아 진짜 로켓이 건면안 되겠다. 이안 되겠다. 너무 무섭다. 아니 말 없이 말 없이 때려 저 사람. 어. 오, 감사합니다 고객님. 어이 열분 안찜찜 가지고. 찜찜씨 조용히 먹어야 돼요 이거 어, 보복 당할 수 있어. 어. 아, 아, 로켓이는 지금 조용히 아, 나 때릴 기가. 묻지마처럼 보이지만 아니라고요 사실. 아. 로켓씨 나 때릴 거야. 때려 저 사람. 때 찢죠. 거야? 어 사람을 찢더라고. 그렇게는 사람을 찢죠. 한때만 <웃음> 때릴 것 같진 않은데. 그렇게라도 아, 사람. 사람을 찢어요. 아저. 어 씨? 멘트 치려다가 지금 부든 거 아니야? <웃음> 이거 너무 시끄러웠나 봐. 그렇아그렇게안그렇게 내꺼야! 내 거야. 내거야내거야 아, 이거 다내야 깔각색 아저씨 아웃! 거야. 아니 어디어 내꺼 할야나왜 하나도 안보이지? 먹을게 있어야 먹을까? 내꺼 내꺼 내꺼! 오 씨! 하나도 없는데? 나와라! 뭘먹는거야또 뱉다! 뭐먹야손으로 가게 생겼어 지금! 봐봐! 먹어 먹어 먹어! 먹어 먹어! 어어 먹어 먹어 어 어! 야야야야야야야! 으악! 무슨 소리 야 진짜 애야 멋있다! <혹시 도 Pick discussion> 아니 왜? 왜? 없어. 아우 겨우 하나 먹었네. 와. 오예 어부지리. 아징이 보물 찾았어. 야 보석 왜 이렇게 없냐? <했냐>? 보나데 <웃음> 이게 뭐야? 아, 와, 아, 아, 이가! 이템는데도 4등이라고? 아, 진짜 열심히 먹었는데 4등이네. 굉장히 먹었잖아. 아, 운이 좋았다잉. 나 처음으로 1등 해봤다. 10... 감사 아, 아이템... 아, 이거구나. 아이템 2... 와, 저기 사람 참 많다. 승진님, 어... 저기 사람 진짜 물, 밀집 구역인데, 저기. 아, 이걸 안 쓰네. 기대적 네, 잘 알았습니다. 아, 뭐라고요? 예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아, 어, 네, 그래요. 아, 나뭐 그냥. 살려줘. 노호야노호야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누구구야구야구야누구구나누 예~~ 야누구안 어, 어, 예. 어, 어, 어, 어, 어. 아. 커지네? 아그야누구구나누구거는구야 누구야? 구야 누구야? 누구야? 구야누사 우정 꼴이라는데 제가 비싼 거고 보자 배울껴 토나오셨을 때. 좋아요 나... 저게 많은 거 맞지 거에요? 한데... <웃음> <써 않아요>. <웃음> <써 웃음> 모양으로 <웃음> 카와이하게 <웃음> 죽여볼게요 아니 근데 왜? <웃음> <웃음> <너> <웃음> 놀리는 <웃음> 거 어떻게 쏘는 거지? 오오 열쇠 많이 떨궜다 저 되게 맛있어 보인다 나 죽여버릴 거야요 어서와요 사부님 그래도 아직 부족하네 열쇠가 아니 뭐, 지금 냠냠 먹잖아. 먹으면 맞을걸요? 어 맞아. <웃음> 근데 준님 혹시 오브젝트예요 거기? 준님 오브젝트같이 <웃음> 네. 생였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웃음> 어 겹쳤네. 어, 어, 접쳤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이번에 하나 샀어요. 선생님 <웃음> <세종님, 웃음> 가지마. 게임할 때마다 랩카슬서. 날 버리고 가지마. 어... 웨이템 창왜 보고있어? 저게 벅스보는게 와아 <놀라> <오> <놀라> 그냥 어, 가세요 내가 너~~무 좋아하는 거 알죠? 사랑의 응. 음쪽 와 야아 아니 다뒤돌는데 저분은 악마가 틀림없습니다 당신들 다 죽여버릴 거야 내가 <웃음> 아이가 네, 너무 게 아프다 게... 아 진짜 웃었다 포마가 입술에 미사일 달렸나봐 그러니 미사일 쩝했는데 날아가서 어, 소보님 내 앞으로 올래요? 소보님 내 앞으로 오면 참 좋은 곳데악아이어 악템이 어 아이템이 없어 아아 해요 계속 하당해이워서와 감. 울컥 진짜 진짜 끝까지 빨아먹는데? 음쪽. 오늘 <웃음> 내가 이가 갈린다야. 아, 나집 입에 뭐가 도착됐나 봐. 음청 했는데 온갖 거다 다 빨아먹네. 아, 너무 아, 맛있다 빨아먹어 놓고 또 열쇠도 빨아먹고 저 인간 진짜. 아유, 너무 맛있다. <웃음> 어머리야. 기도절겠다나 아, <웃음> 오브젝트 증장. <웃음> 아. 어? 움직인 거였네. 아가비야 거갱이. 아이고. 아이고. 어쩔 수 아이고. 없다. 거갱이. 하나, 둘. 아 이거 안 맞아주네 선인장이. 아, 아, 데미지가 아니라 그런가봐요. 그그어 저건 하자. 약간 직접 타격이에요. 아, 이거 내가... 이거 토 나오는데 이거. 좋아하세요. 멀미남 나 어디야 나오네 여기 있다. 내가 어디 있는지 잘 봐요. 저범미나 싫어해? 어 싫어요. 주말 많았지. 너뭐 돼? 너뭐 돼? 너뭐 돼야 하는데? 나 그냥 싫어 <웃음> 아 캐릭터 너무 많아! 아우 야 누가 어, 누군지 나. 모르겠어 나 어딨어 죽어 빨리, 빨리 죽어봐요 아 근데 죽는 소리 너무 잔인하다 빨리 죽어 얘들아 저기요 선수법 해주세요 <웃음> 선수법 아 어른이 모범을 보여야지 아! 아! 아! 아, 야 죽었다 <웃음> 야. 야! 아! 욕심부렸다 아 그냥 갈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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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치러자! <웃음> <웃음> 어? 둘을 아이고, 보내시네. 더블 킬로 한다고? 나한테 대박. 뭐가 있는지 당신 모르지. <웃음> <야>. 도망가. <웃음> 당신 내가 끝까지 어? 쫓아간다. 와 여기 사람 진짜 많다. 오 좋아. 또또또또또 <웃음> 또, 또, 또, 또 아, 입맛 다시지 저 인간. 추룹. <웃음> 아 추룹. 추룹. 아파. 어 노우님 그거 정말 <웃음> 먼 거리에서 사람을 때릴 수 있는 아이템이네요? 이게 <웃음> 이게 이게? 네1 번. 그, 아, 네, 그, 거. 아 아, 아, 아, 아, <웃음> 야, 아, 아, 아, <웃음> 아, 아, 아, 아, 딱 아, 아, 아, 와 드디어 아, 땅 먹었네, 어, 먹었네. 오, 축하드립니다 땅 먹었네. 아 짜이구나 난 아, 고로케시당인 네. 줄 알았네 <웃음> 와 여기 뭐야? 네. 인구 밀집구역이야? 서울이야? 와와 <웃음> <웃음> 와. 와, 오, 와 오, 좌석 와쎄다 와, 쎄다. 맛있겠다 야쎄다 아, 세다 쎄다. 쎄다. 진짜 다야오 미치 먹는 거야? 미친 어머니 너무 너무 무거워요 고로케시 사장님 죽이면은 열쇠 쏠쏠하겠는데요? 그니까 러턴 맞지 그런 생각 하다 말어 내가 챙겨주는.. <웃음> 아이 고렇게 챙겨주는 건 나밖에 없어. 없는 거 알지? 그러게 고로케님 없냐는... 아이템을 나한테 써서 그렇잖아 으이, 아, 아이템이 없구나 아이템이 이거. 없구나 그렇게왜 나한테 썼어 아이고 아이고 부워졌네부워졌대부어내 차례 고로케 베이킹 아이템이 음썩 불려 그냥 어서오세요 네 다섯 여섯 아니 뭐 체력도 다차인데호구한날힐만 주고 앉아서 진짜 <웃음> 나좀 나 주지 자 가보자 아, 하나, 둘, 셋 느낌표 눈앞에 좋은 게 <웃음> 있네 한번 해봐요 한번 해봐 어제 <웃음> 음, 뭔데 근데? <목소리> <목소리> 오 뭐야 오 뭐야 오 뭐, 뭐야 <목소리> 뭐야 뭐, 뭐야 네? 어? <목소리> 뭐야? 뭐야 이게? 주사위나 굴리시죠 주사위 굴려 우와 이게 뭐야? 실패 뭔데? 아 무인도 같은 건가요? 네해. 아어 미안 다들. 일정 이상 올라가야 돼요. 아미야 아, 팔출. 아, 아, 아, 네. 아 그럼 아 소보미는 아설 그냥 날린 거야? 네. 네. 와. <웃음> 아 <웃음> 뭐야? <웃음> 어, 뭐야? <웃음> 어난 뭐야 잠깐만. 나나왜 <웃음> 나 그랬지? <웃음> 공굴리기. 언제 맞으요뭐야난 멍청이야. 나나 나 뭐냐? 아이고다. 다 죽어버려. 다 죽어. 아! 안돼 안돼 안돼 아유가 야, 아가운데는 아유 <웃음> 아저 아 원수 원수들 1위이 1위라고 1위 1위 1위 1위 1 이리 이 1위 1 이리 이리 위이위 1위 1위 1위 1위 1이 1위 1위 1위 1위 1위 1위 1위 1위 1위 막위 1위 1위 아는 너도 괜찮은 거 같은데? 아! 어이없네 진짜. 아제 그대로만 먹었는데. 방금 뭐야? 개개 어이니 게임이 켜없다하는 지금. 아, 개 누가 지금 품의 파티한테 돈 줬어요, 지금? 어이없네 진짜. 재미 너무 웃겨. 아, 그래도 지금 내 복제라인 얘이로 좋아하고 있었는데. 아니, 저기 저 소리 지르는 소리 들려요? <웃음> 아니 잘안 들려요 중간에 먹혀요 아! 아니 저기 아무도 못 빠져나온 거냐고 아 이게 빠져나갈 이제... 수 있는 사람만 빠져나가는 거구나 단체로 다 나가는 게 아니라 와 대박 5 이상 굴려서. 나와야 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5 이상이 맞는 거같아 축하 어. 어. 오오 굿베아이거 상자, 아, 이거 상자 또 까겠네 저흰가 아싸 아뭐할수람 해야지 어쩌겠어 꼴찌 노려야겠다 안되겠다 될 사람은 <웃음> 되는구나. 아 너무 맛있고. 아 사진 저기 있는데 왜 내가 나 어디야? 저긴 또 어디야? <웃음> 아뭘 들었게 뭐네 진짜. 아이템이다. <웃음> 아니 저 사람 이 진짜 절로갈수 있어? 갈수 있네. 아하. 어허... 근데 열쇠가 제발이야. 부족한 걸. 아씨. 실패. <웃음> 어 나야? 씸씸 스턴 사람이 없어가지고 찢어서 못 가져가겠다 아나피 없었는데 잘돼 <목소리> 탈벌하게 말하네 진짜 <웃음> 진짜 어쩌면 여기 있는 게 나을지도 <웃음> 제발! 오인도에서 오, 오. 오. 오. 오. 오 썩어라 다들 왜 <웃음> <웃음> <웃음> 뭐 이렇게 말한다고? <웃음> <웃음> 음 앞으로 가 앞으로 좀봐, 가야지 이거 어떻게 앞으로 가는 할. 게 나을 거 같은데? 예, 엠, 엠 먹어요? 주세요 어어 그치 엠스 음. 예, 오아내 열쇠 다 누가 가져갔노 진짜 그러게 누가 가져갔 그러게 누가 가져갔어 안당간다 딩댕네저 82개 어허. 저분 아, 어. <웃음> 아 모르겠네 어이가 없네 저 1, 2등 죽여버렸어 아참적 <웃음> <선정 없어. 웃음> 저기 한칸 네. 제가 다 아, 먹었거든요 깐네. 와 진짜? 똑같네. 지금 보니까 그렇네 미쳤다 소름 끼친다 오, 다 해봐. 파란색이야 네. 다 파란색 짱부 아이템, 아이템 줘오오오오오 오. 오. 오. 드디어 나가. <웃음> 과연? 오예잘 나가네. 아주 쉽게 탈출하네 그래도. 특전. 어? 아 <웃음> 다른 사람 적격한 건가요? 더 <웃음> 아, 밑바닥 클럽은 무인도에서 써봐봐. 아시 유리수 차장. 양쪽 다 유리수 차장. 줄건 사장님께 드릴 건가? 찰이 기다 차라리 야. <웃음> 내 땅도 비싼 땅이야 왜 그래 확률은 아, 50% 그래. 이상! 간다! 당신은 아, 강진은... <웃음> <웃음> 아, 아이고 목마르게 서 썩어 계세요 아, 안타깝다 아이고 어려운데 아이고 진짜 어려워 아아 아, 아. 아 이거 맞아. 까다롭지 오이고 아이고 아우, 아이고 또또또 시작이다 또, 또, 또 시작이다 앞이 어디야! 앞이 어디냐고! 아이다 참말로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웃음> 오이 오이 오이 오이 이거 나이어이아이오 영호가 막 나오네 와 미치 뭐야 저오지마오지마아아 죽었어 아 벽도 사지 말고 야야야 야야야 야야야 야야야 야야야 야야야야야야야야 오오오오오아파파파 아파 아파 파 아파 파어 저거 저거 파란색 파란색 파란색! 뭐임마? 뭐임마? 뭐, <웃음> 뭐 아니, 아! 없을래? 아! 아! 노려봤는데 내 뒤를 가아리고 있어! 아들! 아, 아, 뭐야 뭐야 뭐야! 아 저렇게 해! 뭐깝게요노노노노 노. 죽었네. 아이 나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아! 아 아파요 아파요 아파요 아 뭐야 파랑 따라왔어 뭐야 우리가우리가 일로와라 일로와라 우리가 아아 일로와라 일로와라 일로와 일로와라 일로와 일로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잘 안되네 와 진짜 너무 힘드네 야아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네둘가 저기 가라고 아, 어 아아 키미미 딱돼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간다! 하간이에나간나하이에나넌 나이에나 로나로에로 딸피 이피로 딸피 아에나넌나 아! 아니! 아! 아니, 지금 스티이에나넌 나이에나 넌 나이에나 이에나넌 나이에나 넌나에나이 어.. 힘들어... 아.. 일 진짜 먹 힘들다 힘들어 이거 방금, 방금, 방금 누가 목 찢어지지 어. 않았나? 선님 그렇게 세요 지금이야말로 그런데? 탈출할 때! 나서 된다! 어. 어. 응. 오, 아, 됐다. 깨비 이번에도 못 나가야 진짜 웃긴 건데 아.. 1등을 아. 못 나가기 아. 아. 어등인데못 나가는 아. 거지? 어? 아. 죽었다 아. 아. 아. 오 야. 야. 와, 진짜, 이 저기 앞에 되게 맛있겠다 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었어 가봅시다 어? 먹겠다 어? 가나? 어? 이거. 장란이 생물한테 뺏길 아. 줄이야. 이상하다. 왜늘 먹는 사람들 마트로피 먹는 것 같지? 어, 낌 다시 요나 가능성 생겼어. 열. 아. 아, 오 아. 어. 왜, 어. 어. 잠시만요. 잠시만요. 오, 벗겨졌다. 어. 뭐야 뭐야 뭐야. 왜에 아. 뭐, 가게 돼요? 게임인 줄. 자, 코스프레 탈피하겠습니다. <웃음> 네. 예. 간출하자. 봐. 기 이래. 가봐. 최소한은 한 중에 있어. <웃음> 따라란 나라라. 나나라 나라라. 나아 아니 저 먹다. 사람 아이템만 몇 개를 먹는 거야? 아니 아이템 수집 거야? 오... <웃음> 아니 야. 나 하나만 줘! 나 하나만! 어? 나 하나 생겼다 있는데 때릴 사람이 없네. <웃음> 하나 있는 하나가 있네. 어 아이템 또 주네. <웃음> 어, 아이템. 야, 아이템 <웃음> 아 아이템! 아이템모자. 이거 네 이거는 새벽님 주뭐아깝고 키미미님 줘야지. 뭐나 어? <웃음> 아, 왜? <웃음> 선물이야 선물. 아왜 아, 왜? 아 왜? 왔지 네. 왔지 안녕 고로케 <웃음> <웃음> 잘 있어 어쩌나 왔어? <오쭈어. 웃음> 어... 잘 나도 싶어 어디 갈까요? 나소범이한테 가고 싶지 않아서? 어. 아 오지 <웃음> 왜? <웃음> 아니, 아니야 괜찮아 내내 <웃음> 아, 내 집이 편해 아니는 여기도 편할걸? 아니 아니 아니야, <웃음> 아니야. 아니야. <웃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웃음> 어디보자 게임이나 하나 고르시자 제일 마지막 거 아니요? 안갈 수도 있는데? 일단 가 일단 던져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분인 사람이 있어요? 어디로 어디로? 맞아, 어디 사람이 해. 있어? 어, 아니, 아니 거기 사람이 없는데. 없는 아니 왜맵좀보 본불리지. 아 사장님 아. 계신 줄 알고 썼는데 안 계셨지 참. 어, 나 아까 죽었잖아. 저기 죽었잖아. <웃음> 죽었잖아. 눈앞에서 공을 죽었잖아. 공을 어, 아또 느낌표 가면 잼이었는데아 하지 마. 아 게임 아니. 반가도. 아 아무튼 아, 날렸어. 속놀이 잘 봤어요. 뭐라고? 하하하. <웃음> 이어 <웃음> 어, 나도 아이템. 예. 어, 공중 좋은 거. 어머. 무서운 거. <웃음> 자꾸 공중 시켜. 아, 뜨거운 <웃음> 네. 어, <그거> 버트라이트 <웃음> 미션. 미션. 미션. 미션. 아니 이거 예전 에 했을 때안 빛이 안 나온 건 사장님인데 내가 1등 했다니까. 이거 좀 버그가? 다인 다였는데 살아남아야 되는 건가? 고급 버그, 아니 야 아니 야 이거 다음은 안 돼. 같아. 응 사장님 시작하자마자 뭐지 아닌데 이거 다음니까 점수 오르는데요? 아니요 깎이는, 아니, 점수 깎이는 거야 점수 깎이는, 깎이는 거야 점수 깎이는 거. 아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잘못. 자신의 아. 체력이 달든 거예요. 그렇군요. 아 화려한 조명 음. 어. 어. <웃음> 여기 밀집 구역이야. <웃음> <웃음> <내가> 뭐야 이거? 와. 어아 비명 소리 뭐야? 아. 아. 난 조명이 싫어. 날 아. <웃음> 비춰주지 마. 뭐이러지 마라? 아, 이러지 마라. 아니 조명 개수가 <웃음> 몇 개야? <웃음> <웃음> 아, 아, 아 나왜이치고왜이로케가 나왜 피가 더 많았나 아, 보다. 보다. 오, 아 해. 같이 나와. 어, 아, 뭐 드디어, 드디어 나오 아, 참가... 너기 때 사람 죽여 버릴 거야. <웃음> <웃음> 몇 천을 날린 거야, 진짜. <웃음> 어, 이것 때문에. 진짜? <웃음> 어, 약폰 야무지게 채고 난거 같은데. 튄. 띠리 삼사. 오, 누가 <웃음> <여간이 잘가기>. 할거 <꺼리또. 웃음> 감사합니다, 아, 진짜 미치겠네. <웃음> 아이고 감사합니다. 남는 게 없네, 남는 게 없어. 너 아, 낸다고 <웃음> 아무도 야, 안 받는지. 당연히 아, 원래 아니? 그렇게 하는 거였어. 없... 없... 게임 상위권이면 뭐해? 다 다른 사람 갖다 받치는데. 이러갑니다. 혼났었나요? 오, 오. 아 오! 오! 와, 진짜 땅만. 와, 와 멋있는 거.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게다가 땅이야? 거기다 와! 땅이야? 와, 저 너무 무서운데. 야무지게 챙기시네. 나 맛있고 노란 상품 나야무지가. 사장님한테 때리고 가면 좋겠다. 뭔 소리야, 또. 내가 야, 내가 불쌍하지도 않냐? 아, <웃음> <못한다>. 아, 그렇지는 <웃음> 않아요. 불쌍하지는 않는데 아끼려고요. <웃음> 아, 아껴, 아껴. 불쌍하지는 않는데 아끼려고? 아, 미미 군덩 됐지. 놈들. 같은 곳에 쓰지 말고. 아껴야지. 근데 장난감이 방금, 일찍 크고 사지 말고. 재미가 없다. 건데? 어떤 하지만 거기... 선인장인걸요. 아. 3, 4, 5, 어, 한칸 까비. 그... 아 바비 알비다비. 아아아 지금이야말로 듣기표 밟아야 돼. <웃음> 왜 아이템을 어, 꺼내시는 거죠? 에? 에? 예? 예? 예? 버거 아이템이잖아요, 저거. 아니 근데 뭐 딱히 쓸게 없네요. 이벤토리다 뀌. 어. 너너너 너. 어머 응. <웃음> 어디야, 여기? 이리로 오도록 오, 해. 하겠다. 음, 아. <웃음> 이리로 오도록. <웃음> <웃음> 이리로. <웃음> 오도록 무슨 <웃음> 소리 해. 뭐야? 나 너우 님 좋아. 나 러브 유. <목소리> 아, 나는거 봐. <목소리> <목소리> 뷰아아 야, 가자. <목소리> 와, <야! 야! 목소리> <야! 야! 목소리> 아. 진짜 너무 이사람이안 믿어. 엄청 엄청 엄청 엄청 엄청 엄청 엄청 엄아 엄청 엄청 엄청 엄청 엄청 엄청 아청 엄청 엄청 엄청 엄청 엄청 엄청 엄청 엄청 엄청 엄청 엄청 엄청 엄청 엄청 엄청 엄청 엄청 엄청 엄청 엄청 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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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와. 세게 나오네. 어우 또도발적 게임에서 한다고 안 했어. 아니 미친 인간우리 직원을 동시에 두명있는 거야? <웃음> <웃음> 바다에 변사체 나오겠네. 아빠 이변사체가가 가. 가, 가 아이고 아이고 아파라. 아파요. 아파요. 아이고 피 생겼나? 아니 아니 이거 나 이거 용암에 아, 다이면 죽는거야 용암에 다이면 나 어딨냐? 아 여기 있구나 아 익스페터. 아, 그만 밀어 아아 야! <웃음> 다들 왜 이렇게 사이가 좋네. 좋아요? 아이고, 뭐 사람이 렇게 많아. 또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아고 아이고, 아이아 뜨거 아이고, 아이아아 빨가색 나가 빨리! 싫어 싫어! 오? 싫어 싫어! 나 나갈 거야! 나! 나갈 거야! 나가 거야! 아 시장... 오! 오! 진짜? 여기 시장바닥이냐고? <웃음> 장난 아니다. 괜찮아, 아, 아다 아이템이 좀 부실한데? 와준 무섭다. 제 비명소리 들려요? 나가? 내 비명소리도 들려요? 아이템이 좀 부실한데? 안 들린 것 같은데? 아이템 완전 마방하고만 <웃음> 뭐가 부실해? <웃음> 아 이번에 <웃음> 얻은 거! 이번에 아. 얻은 게 살짝 맘에 안 들어. 당신 양심이 없는 거겠지. 뭘양심에 챙겨요. 이미 저 버리고 왔어요. 이미. <웃음> 나뭐 있나? 다 버리고 왔어. 많는데 <놀네. 놀람> 되게 많은 신데요뭐있 여러분들 왜 이렇게 야 아, 부사장님 어. 지금 올라오세요. 어. 아이 없는 거잘안녕세요해 보시겠다 이거죠? 이렇게 <놀람> 지못 하게 만드는 거야. 기대하시죠. <웃음> 기념은 기억할, <웃음> <그는> 기억할 것입니다. 기념은 기억할 것입니다. 어디서 깊은 한숨 소리가 음. 아휴 <웃음> 괜찮아요 꼴찌도 수상 있다잖아요. 화이팅! 유일하세요. 그래요. 로게 탔어요. 간다. 와. 어디야? 깜짝이야!! <웃음> 아, 제가 일부러 피해 없게 했습니다. 네 아 역시 어. 노우님이야아 역시 운전, 운전 개쩌네 누수네진 합방의 긴장감을 부여하기 위한 깜짝 놀랐네 <웃음> 아유 오, 오. 그렇게 긴장하습니까후진이 먹겠다 이야 아. 드디어 먹는 맛있는데? 것만 이야 바로 2등인데 이러면? 맛있겠다 이야 음. 어? 아, 어? 아니 고로케는 고렇게는... 그렇게 <웃음> 아, 와한칸 차이 와 아장, 와 아, 갑사자, 아 맞아, 우, 나야 이거, 나는 똑같이 미워. 있는데, 나는 찜찜님이 하는 거랑 똑같이 있는데. 내가 언제 그랬어? 뭐 항상 그랬어? 양양 띠, 염염 띠.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길이지. 죽어도 안 밟는다 이건가? 밟을 <랭> 순 없지. 뱅뱅 돌아야겠네. 엄청 아, 뺑뺑 돌아야돼 한참 돌아 <목소리> 아.. 이런.. 된다.. <텐단. 웃음> 귀엽다 아, 까와이~~ 오오올 이 뭐야? 오오올 야 야! 바로 옆으로! 대박 갔어 야.. 대박 등 된다 이등. 어, 아, 완전 <목소리> 길이 끄이네 끄트머리네 저기저기 그렇게 가자, 이등1대1 와 이리 야심지 하나 더열수 있어. 어? 어어어 아, 어? 아, 어. 뭐 아. 방금 로페 아, 님이 있던, 있던 어? 자리 아닌가? 방금 있었던 데서 떠 나왔어. 저건 지금 가까이 <웃음> 있는 사람이 없네. 대박. <웃음> 뭐야? 아, 난뭐난뭐 뭐 하는 거야? 나 관전 중인가? 완전. <웃음> <웃음> <야, 아니, 진짜. 웃음> 거기서 뭐 해요, <웃음> 서범, <웃음> 서범, <웃음> <웃음> 서범 씨? <웃음> 아나 관전 중인가? 뭐지? 헬로. 아니, 소범 씨. 어, 안녕하세요. 에? 헬로. 미민콘 선인장 벗었는데 쓰지? 아이템이. 그러게, 아차했어요 <웃음> 어, 그래? 그렇다면 내가? 피해 목시 17일 반이라고 아시나요 <웃음> 어? 어, <웃음> 어? 깜짝이야. 어? 어? <웃음> <어허>. <웃음> 어, <웃음> 어? 당신, 1등자리 공기 좋지? 와, <웃음> 아, 아, 맞아. 맞아. 아, 시원하다. <웃음> 아, 시원하다. <웃음> <웃음> 어, 어, 어. <웃음> 뭐야, 나 선택한 적이 없는데, 짐멋대로 가냐? 시간이, 없어서, 아니, 아니, 아니, 그래, 아니, 시간이 아니,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와, 밤낮없이 어. 아, 아, 지나. 지금 한 대패고 깻잎 드시는 거예요, 지금? 예, 예, 예. 예. <웃음> 나 그거 먹고 그거 어, 먹고 바쁘세요? <웃음> 땅따먹기. 나 어디야? 나 어디야? 나 어디? 차껍게 사세요. 나 어디야? 만 여기야. 아, 만족이야. 제일 어려운 구역에 들어왔네. 아 이거는. 아, 이런 그래. 썩. 안, 아, 안, 아, 안, 아, 안 돼! 안 돼, 갇혔어요. 아, 아, 아 어, 잠시만요. 어, 어, 잠시만 안돼. 오케이, 아, 아, 가둬버렸죠. 아, 아, 말도 안돼. 이게 뭐야? 아, 이게 뭐야? 아, 존맛시죠 아, 개우가야. 아, 그건 아, 아니지. 에이. 아, 다내 건데. 아, 김민이가 준 용신불이다가. 아, 리 없어. 아, 등어떻님님 때문에 내내내 길을 어쩔 거야. <웃음> 키미~~ 뭐? 척비? 이게 3등이네? 이게 아, 3등이네? <웃음> 와, 나 진짜 개미 아, 똥구멍만큼 먹었어. <웃음> 개미 똥구멍만큼 먹었대. 아니, 근데 어떻게 그렇게 먹었대? 잘하는 사람 쪽을 먼저 가야 돼. 내가 땅을 어, 먹어야 돼. 아니, 사장님이 좀 자리 에바긴 했어. 잡히는 어. 사장님이 잘하는... 내 앞에 고로케님이랑 키미님 이 있었다고. 9, <웃음> 1, 2, 1 나도 키미님이랑 고로케 2, 옆에 있었는데. 3, 4, <웃음> 나는 5, 나도 고로케 2, 3, 4, 5, 6, 7, 8. 아 아, 자리값 내셔야겠네. 아이고. 안녕. 아, 안녕. 주셔도 되겠네. 많아가지고. 안녕. 띠. 아 많아가 저도 되겠네. 감사합니다, 고객님. 어 이거 하면 세병님 때릴 수 있나? 가볼까? 뭐 이러는 거야. 바로 더블킬 가는 거죠. 고고. 사. 와. <웃음> 아, 아, 아, 야 아, 드리프트 아. 장난 아니고. 야나1 남았어. <웃음> 와 아, 그래? 어떻게 안 좋았냐? <웃음> 한 방울! 한 방울 떨어뜨리면 죽어! 어쩌다 <웃음> 이렇게 된거지? 아.. 아이템.. 좋아요 아.. 에이. 너무 많이 아름 얻어 아름답다. 어, 나, 나, 나 슬프네 이거 좀 써야겠다 쓰세요 아 뭐야 아. 힐 있었잖아 어 아, 아파 다시 때려야 되잖아 그러면 나 <웃음> <난 웃음> 다시 때려야 되는데 목이 임마 난좀 없던 말이야 <웃음> 오.. 어? 아다아오세요 이쪽이에요 사병님 7 8, 8. 오케이 힐야 이번 미니게임 정말 시열하게 어. 해야겠다 둘이 아 어, 어, <웃음> 지면 안 된다 이건, <웃음> 이건 지면 안 되는 싸움이다 아소에 땀나 아그 정도야? <웃음> 여기서 어? 못 때리면 광안리 가서 때릴거야. 아 어. 왜? 어디 <웃음> 가서? 기믹의 <웃음> <웃음> 품보로아 아, 그러면은 내가 새벽시 때리고 새벽시가 미민쿤 때리면 되겠다. 먹이사슬이냐고? 먹이사슬이네. <웃음> <웃음> 강아지가 살아남는다. 자, 그러면은 꼭시다. 자기가 먹이사슬 아. 최하층이라는 걸 네. 인정한다는 건가? 난 플랑크톤이야. <웃음> 이거 무조건 왼쪽으로 갈 수밖에 없겠는데? 어. 어디 어 가나 음. 똑같아서 줄 지금 힐 만한 40한거 40 같아요 <웃음> 배불러서 가만히 서저 아. 정도면 은성녀 아니냐고 <웃음> 진짜 아저 정도면 은 힐러인데? 아나 힐이다 아오 아, 구사일생 아, 저기 안 죽네 <웃음> 야나 솔직히 힐 나와 줄줄 알았다 이거 이었다고 <웃음> 조용한 거 봐. 너무 <웃음> 조해 <웃음> 네, <웃음> 네, 네. 완전 긴장 중. 내내내거내 벌받으세요. 내거열먹내거내 거. 갈비가 없잖아. 꿀치 아세요. 아이씨. <웃음> <웃음> 나왔을 때는 저거 일부러 저러는 거예요. 소공이 희망 고무한다 <웃음> 어, 희망 고 고모. <웃음> <웃음> 희망 고모는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야, 웃음> <웃음> 거야. 이거 미민콘 때리자. 미민콘 리자 나? 아? 나라미 가, 가 하는 거 봐. 잘가잘 가, 가. 어 뭐야 죽어. 아, 주... 아어왜 심이 안 뜨고 구가 떴지? 음. 그러게요. 게임이 아, 나 너무... 싫어하나 봐. 느낌표네. 느낌표. 아, 진짜, 느낌표. <놀레> 느낌표? <놀레> <놀레> 설마 느낌표. 다 같이 죽자 이건가? 와! 1포 뜨자. 어차피 뜨고 물 가져가 봐. 막 떴네. 우리 다 마음 가끔이 할수 있겠네. 정말사이아 이거, 이거 자신 있어. 무인도에서 잘 살고 아 자신 없어. 내가 지로 만들어 드리죠 와! 그 바로. 그 바로. 이거를 발보? 발보 i 파파파파 파. 파파 파. 파, 파. 파, 파, 파, 파 아크라고 오. 어, 오, 아, 오, 오, 오, 오. 오. 오 이거 뭐야? 아뭐안 돼. 아 이러지 마. 오, 예. 나잘못했어 아! Oh. Oh. Oh. 같은 데만 와. 아! 내가. 어, 뭐야 이거?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아 남들이랑 헷갈려서 도망가다들이로 오지 마. 아, 만지졌네. 야, 야, 야, 야, 야. 어튼 oh, 찐님 아, 죽었다. 야, 야, 야, 야. 아프다. 아프다. 아, <웃음> 아나 아, 어떻게 쓰러져 있 어? 네, 나 어떻게 거져있는사 이거 보는 사람마다 다거든요 사람마다 네, 아, 이거 보는 사람마다 달라. 캡거 보는 사이다마미마 야, 쩐다. 와, 이걸 어떻게 살았지? 어, 뭐야, 이번엔 3툴 왜 아이템 안 줘? <웃음> 너무 서녀서녀하게 죽어있는데? 나가야 해. <웃음> 너무 귀여운데? 나가야 해. <웃음> 나가지 마! 우리 무인도에서 다 함께 삽시다. 사이좋게. 네, 안녕하세요. 무인도는 사람이 살아. 없으니까 무인도예요. 살인 일어난다. <웃음> 소봉이 제발, 혼자 여기 있어. 사실... 우린 갈 거야. 그렇지. 아니야, 아니야! 바보나 갔어. 오, 바보나 갔지 갔어. 갔지 떠났어. 드디어 먹는 건가? 상자 여는 건가? 했더니. 아니, 아직, 아직 뭔데? 아니에요. 아, 똑같은데 더 <웃음> 떠맞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정신 바짝 차려야겠다. 아이고. 좀 위험해. 좀 위험하도 니까 입을 아, 바끔 위험해. 소리 못 들어봤니? 아, 아, 개 불안한데. 나못못 못 나갈 것 같은데? 아, 소리를 아, 밖으로 아, 내뱉으면은 왜 아, 아, 아, 말이 씨가 된다고 하죠? 나랑니까. 말이 씨. 나랑 있어. 말이 씨. 오, 고르크 님 바로 살 아니다. 아 <웃음> <웃음> <웃음> 바로 나갔어! 와우! 아, 축하합니다. 이제 드디어 좀 팔자 피나요? 드디어? 어. <웃음> 아니 근데 아까 전부터 내가 말한 숫자가 아. 내가 말한 사람 그 다음으로 계속 나오고 있다? 오우! 아. 좋았다. 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아, 나 소범님 되게 싫나봐. 소범님 여기 있어. 하하하하끝에도두 <웃음> <웃음> 번째잖아. 어서오세요 어? 그러면 상자를 포기하는 건데? <웃음> 그래요. 그래요. 미친 코네이그어요 코란 그렇게 싫었어? 나랑 같이 짜고. 어? 친구 친구 추가. 친구 추저 보면 여기 있어. 엄마 네. 갈 아니. 거야. 네. 아니. 뭐 뭘까? 아니. 어어 뭐, 엄마 여기 있어. 같이 살아. 어디 <웃음> 엄마 <미 웃음> 여기 있어. 어디 가. 오. 드디어 드디어 역전 잠깐. 뒷라인 뒤에 네. 쟤 탈출하고 <웃음> 납치하고 도망가기 <웃음> <웃음> 아, 아 저기 가서 열쇠 먹나 여기가서 뭐 먹나 똑같네 열쇠 먹고 탈출도 얘도 40개가 안된다고? <웃음> 아나 뭐했니? 아... 에 같이 남아있읍시다 얘안니요 예. 저는 가겠습니다 어이 빗줄 빙고 해야돼 빗줄 <웃음> <빚줄> 빙고 <웃음> <웃음> 사매 <사회> 저슬 <조시만 웃음> 걸린 거다. 못아 빠져나오는 사람 맞아. 되게 아 많네. 이거 되게 어려운데. 맞다. 이건 키비밍이 잘하지. 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응? 운전하듯이 하면 돼, 운전하듯이. 아니, 운전은 좋데. 네. W를 <웃음> 꾹 누른 상태에서 그냥 드리프트 하면 돼. 아니, 누가 저런 데서 운전을 해? 뭐야, 나 이거야? 이거야? 어, 이거구나. <웃음> 아. <웃음> <웃음> <웃음> 이? 이? <웃음> 이? 아이고 아이고. <웃음> <웃음> 이? 이? <웃음> 어, <오>, 나 잘하는데? 아이. <웃음> 어나꽤 하는데? 어나 이등이야? 어머! 아이고, 아이고. 아 이거 좋았다. 아 오, 아니야 반대 반대 반대 반대 멈춰! 나나나 아. 잃어버렸어. <웃음> 내가 어딘지 까먹었어. 아잉! 이런 씨. 어 아. 씨. 반대. 아. 아이고. 올진 안 된다. 눈에 띄는 색깔로 할 걸. 아 헷갈려. 아어나 사등이야. 아 올진 안 된다. 아이 아, 지나갔어. 내 옆을... 아이고, 아이고... 아... 알이다아 벌써 아어왔아고 어... 너무 빠아데아이야아들운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주귀아더구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아 <웃음> 안 맞겠지? 하나 오! 정도는 음. 안 맞지 와우 토솥? 그렇지 열미운 사람 아 드디어 트로피 하나 얻는구나 와... 다어 아, 쭈글러 오네 열미운 사람 아 개멀어 엄청 힘들다 아, 야씨운 아, 사람 아 더워 하나 둘셋 끝까지 아무지게 하시네 w 려요 뭐? 어떻게 이렇게 어. 앞으로 왔지? <웃음> 어떻게 이렇게 <웃음> 앞으로 왔니? <웃음> <웃음> 아 근데 가까이 있는 사람 때 h a t What? What? What? What? w h 이거 w 금 상자. w 금와 t What? What? w 희 a t What? What? What? What? What? What? w h a 아 근데 지이잖아 안... 지금 여섯 턴인가 남았잖아요. 그쵸? 그러네 생각에... 얼마 아니, 안 남았네. 어? 어? 뭐지? 도루마문가? 못 따라잡을 것 같은데. 아이쿠. 나가게 해줘. 올진아 노리자. 그자리 노리는 사람들 많을 듯 꼴찌 너무 치열해요 소봉님이 어. <웃음> 뭐, 아상근 사장님. 사장님이 어떻게 될지 몰랐다고 했잖아 제일 많이 죽은 아. 사람도 상이 있는데 아... 그래도 좀, 좀, 좀 억울할 것 같은데? 소봉님 많이 <웃음> 죽여서 꼴찌 <꼬치> 만들자 <웃음> <웃음> 그것도 기분이 썩 좋진 않은데 머리 농작 근나 피었을 때나 그래놓고 1위 하면 <웃음> 진짜 기분 나쁘겠다 <웃음> <웃음> 아이씨 <웃음> 제일 많이 죽은 상 침 뱉을 거예요, 어. 진짜. <웃음> <웃음> 침은 뱉어 무슨 아이템을 먹은거야요 힐템. 나갑시다. 먹어요. 아, 힐팩. 예. 아칠 나나 많은데? 나? 아, 설마 우리 네명 지금 쪼로록 있는 거야 지금 아, 마, 아 아니, 지금 와, 언제 안 아이고, 와, 와, 형, 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고아이 아이고, 아 아이고, 아이나아 아이고, 아아 설마 아이나오이와이이고이고라 아니, 수고 수고 거 어떻게 지 집에 CCTV 있나? 와한 번도 내 땅을 아무도 안 밟아줘 당 잘못 산거 같아요 뭘 파세요 아뭘 <웃음> 팔아요 뭘 팔아요 더 아, 떨어지기 전에 수고 빨리 수고 처분해야지 <웃음> 그니까 어, 저 뒤에 있는 모니터로 <웃음> 사람이 동하는게 보이네? 내가 아까 말했던 건데 <웃음> <웃음> 아잘 있어 엄마가 <웃음> 아, <할> 거야 <웃음> 야, 저희 축복을 받으셨네요 이 나오셨네요 <웃음> 아, 키븐 아, 역시 노님 최고 예 어? 어. 어. 어서오세요 어. 고객님 아 아이, 어. 줄게 줄게 나 지금 주머니가 너무 무거워서 아 맞아 아 맞아 찝찝한데? 가자 가자 아 주머니 좀 비우자 그래 아어아 어. 아, 폭탄 게임이네 폭탄.. 아. 폭탄 건네주기 네, 네. 게임이네 왕관, 왕관. 아니 너 왕관 뺏기 음. 아 왕관 뺏기구나 음. 오래 쓰고 있기 왕관은 옆에 있는데? 우리 사이좋게 나눠갖는게 어떨까요? 어 뭐야 뭐야 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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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거 좋아보인다 나도 줄 <웃음> 아아 아 아따 야아 아 에이 속상하네 에이 나도 나도 아. 와와와와 아아 있냐? 아 여기 있네 아왜 잡고 때려 얘들아 그건 그래. 개인적인 감정이에요? 아하 개인적인 감정 예 그래도 2위 <1위. 웃음> <웃음> <웃음> 진짜 웃기뱀 <웃긴 웃음> <왜. 웃음> 그건 개인적인 감정이에요? 개인적인 <웃음> 감정 <웃음> <웃음> 너무 당당해 오, 나가서 쪼어 아이템도 얻었는데 올라네 버스 버스 이게 찜님만 남아있는 거지 된장 봅시다 <웃음> 아하 아하 <웃음> 어 소범 잘가 왜? <웃음> 네? 어 day. 아니네? 어안 쓴다고? 못써요 못써 못써 못아 못써요 <웃음> <웃음> <냠냠>. 맛있다 <웃음> 아니 상자가 도대체 어디 있어? 위쪽에 위쪽 사장님은 한참 돌아가야 돼요. 뭔 아, 위쪽 아닌데 왜 구라쳐? 아, 저기를 위라고 하지 않나 보통 어. 아래예요? 아래라고 하지 완전 아래지. 아니 캐릭터가 보는 방향이잖아. 그러니까 위지. 아니, 이렇게 말할 줄 알았어. 그러니까 어. <웃음> 어떻게든 소나는 저어 오히려 저 범위 아이. 아 <웃음> 사장님이다. 올어 하이. 안타네 어, 어. 소고님은 죽으시겠군요. 이게? <웃음> 애홍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야, 와. 어 많이 가까운데로 먹나? 아니 먹진 못할 거예요칠페이아 아 아프기만 에이. 하다 다음 판에 먹겠는데? 에이 못 먹어 이미 여기 있기 때문에 핫도다. 어? 오, 와 아, 먹었다. 야, 당신이? 치실해, 오 치실해. 오 <웃음> 치실해. <오> <웃음> <웃음> 이렇게 재미있어? 사이좋게 하나씩. 킴이님 단지 금세 개예요. 나 하나만. <웃음> 나눠드릴까요? 가져가세요. 뭔가? 따분하게 가져가세요. 이렇게 제니선 꼬지. 꼴... 아, 이다 그거는 그거지. 죽는 거. 대, 몇대몇대 때리면 가져갈 수도 있을 아. 거야. <웃음> 아 반대쪽이네. <웃음> 아, 아 반대 방향이다. 안돼. <웃음> 가만히 키빙이 제일 가까운듯? 그런가? 저기... 먼저 서로 돌아가서 돌아가면 되니까 아이템. 그러니까 제일 가까운듯? 사장님 뭐야 <웃음> 너왜이상한 <웃음> 말해? 어? 너왜 말을 좋아, 안 돼, 좋아 안 돼, 그따구야? 야너왜 말을 좋아 그따구니? 그손 안쪽 위에 아직은 준이 혼자 한것 봐. <웃음> 어, <웃음> 어, 어, 속 시원해. <웃음> 보내버렸네. 아이고 다 두고보자. 아, 준 씨가 되게 이득 본거 같은데? <웃음> 아니 이러면 다음 판에 또 키빅 님이 소모님 준기 님이 있어. 아니야? 아 선인장 왜 썼어요? <웃음> 아, 무슨 소리야. <웃음> 아, 벗겨겨 아, 아, 아, 아, 벗겨. 벗겨. 벗겨. 벗겨버려. 벗겨. 벗겨 벗겨, 이씨. 이걸... 아주 그냥... 아 근데 죽방으로 벗기기는 좀 아깝긴 어, 하다. 하다. 그냥, 그냥 아니야, 하다. 홀랑 벗겨. 벗겨. 아, 이...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 죽어 죽였지. 맞아. 죽였지. 맞아. <웃음> 약간 <웃음> 십싱한 <십실만한> 느낌으로 봐라. <죽여주겠지. 웃음> 어? 내 성... 거다! 네. 야, 좋은 땅. 어서 옵쇼. <웃음> 지진이야얘 <웃음> <웃음> 아직도 어, 여기 있네 야 이제 슬슬 나올 때 됐다 아, 아, 아 이제 아, 이제 아, 톤이 온 거예요 못 나가면 개웃기겠다 이제 나오봤지나 이제 나이다아 아, 아, 아, 아, 내가 칠에 칠에 가오를 준 거야 내가 아 여기, 아, 있었어? 여기 아, 있었어? 여기 있었어? <웃음> 나오기 전까지안 보이는구나 세상에 <웃음> <웃음> 피가 피가 <웃음> 사망해 <사방이>. 회복점 <웃음> 어. 뭐지? 어잉? 이거 아, 아, 아, 진짜 어려운데? 아 이거? 아 이게 아, 뭐야? 아, 음. 다른 공들을 폭 공을 해서, 집어넣어야 그리고, 되네. 부딪면내 색깔로 변하는 걸 거야 아마. 잘 모르겠다. 나는 우연을 믿네. 항상 우연을 믿네. 아 이게 예, 이제.. 날 어디, 놓지 너, 마! 우연을 믿어? <웃음> 아야야나 <웃음> 지금 엄청 튕기고 있는데? <웃음> 나어디있지아 저.. 나, 나, 나, 날, 놓, 날 놓지 마, 날 놓지 말고. 누가 날 잡고? 우리 대화로 해, 대화로. 어? 여긴 아, 대화 아. 따위뜨로 하지 않지. 네대화을 해! 남의 공을 넣는 건가요? 노노노노 자기 색깔 공을 치면 은 자기 색깔로 바뀌거든요? 아, 응. 그걸 아, 넣으면 돼요. 아, 그렇구나. 아, 내가 들어가면 어떡하니? 나 하나도 못 넣었나? 하나밖에 못 넣었네? 아, 어, 내 거야? 아, 내 거야, 키비 기분 거내 게고 어있어 이거나! 어, 내거야야야야야 어. 아! 내 거야. 건들지 마. 사람도 패면은 세계 변하지 않을까? <웃음> <물, 이렇게> 겠지 <변하겠지. 웃음> <웃음> 그럼 내 물을고. 아이씨. 내, 거, 내, 거, 내 거. 아이씨. 내 이거 비명 소리 야 약간 내그 공포 게임에서 들리는 리다구리 거야. 아, 자꾸 떨어지네. 야야야야 그래, 예, 아, 다 들어간다. 다들 진짜 했어? 뭐야? 될 거야. 아니, 와, 나... 아, 와, 고르케지 뭐야? 야, 고르케가 일이야? 아, 진짜 어려워. 야, 아! 어떻게 마세네 와, 등이 힘드니네. 왜 이렇게 안네 아, 저거 상자 무조건 이런... 먹겠다. 근데 고르케지 정체가 어, 뭐야? 뭐고? 뭐. 고르케. 고르케입니다. <웃음> 조금 멀긴 하네. 고르케 <웃음> 맛있겠다. <웃음> 과연 일라와라. 과연 이리 이리 희망이 있을 것인가 일라. 아, 1 2 3 때릴 수 있는 도구가 나왔군. 지금이야말로 이거 색깔인데 혜윤 씨 죽일 파티 고합니다 오올. 오오날 죽일 게 아닌데. 오 <웃음> <휴. 웃음> 내가 없어져버릴게. 쫑! 야! <웃음> 다음 파괴선 <파겟은> 정해졌다. <웃음> 오 <오올. 웃음> 무서워. 저 게임기 쓸때 되지 않았어? 네, 쓸라 오와 오, 뭐야. 뭐야? 1대1 승부야? 누블람 싸움 잘 알아? 저 누구랑 싸울 때 좋아하는 거네. 아 좋아하는 사람도 되겠어. 당연히 소범님 아니야? 당연히 어? 소범이야? 와턴 와. 시간 초과했대. 시간 초과됐어. 어. <웃음> 어섭션 터진 건가 그러면? 아이고, 와우. 아니 었러니 음. <웃음> 소범이 땅값도 이제 조금씩 오르고 있는 건가? 이... 일단 그냥 갑시다. 오아끼다똥 된다. 아기 또 어차피 게임, 게임 끝나면 또할거 아니잖아. 펀네 어, 톤밖에 안 남았어요. 맞아. 난 아이템이. <웃음> 아 어림도 없지. <웃음> 네. 저렇게 가난한 주머니 내가 처음 보네. <웃음> 주머니라도 무겁게 해. 헬 e 헬 l 귀여워. 헬 e 나왜 여기 있냐? 나나왜 여기지? 있나왜 여기지? 있오 오. 오. <웃음> 어? <웃음> 저세상 끝으로도 왔어 <웃음> 와 끝과 끝이네 미친 아, 예. 내가 없어져볼게 c 어쨌든 a bitch. I bega, observe the book. What's the thing? What? 골도 나는 있단 없음. 와, 아, 싹 좋네. 비었어. 어. <웃음> 탈탈 털어 찍었네. 아주 탈탈 털었다. 누굴 그렇게 괴롭혔을까? 그... 그러니까. 아야. 아, 감사합니다. <웃음> 아야. 아. 아, 정신없는. 정신 아, 아, 정신없는 아, 정신 거 이거. 자, 아. 화제 준비하시고. <웃음> 이거 리얼 멀미 나. 이제 네, 화면 흔들림 없애 놨죠? 오로적 뒤진 거. 아 아! 아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왜 이렇게 왜리캔아는 아, 아, 태어나자마자 죽었어. 다들 어디 있어? 내가 아, 어디든지 아니 아니. 나는 이 휘두르고 있는데 왜? 왜왜 <웃음> 죽는 거지 남은 안 죽고, 죽고 나는 왜? 잠깐개 잘해. <웃음> 누가 입으로 죽이냐고 지금. <웃음> 이나 <웃음> <웃음> 아, 아, <웃음> 제발 려 주세요. 어나 어떻게? 아이 아왜 나는 왜 죽이는 거도 뭐, 어디 있는 거야, 태어나서? 진짜 어이가 없네. 시체를 발견하는데 태어난 모르겠어. 그미손가락네 <웃음> 아, 이러면김이씨이 먹겠군 이런, 이런, 이런, 이이 이런, 이런, 이런, 이런, 이런, 이런, 이런, 이런, 이런, 이런, 이런, 이런, 이이 이런, 이런, 이 이런, 이런, 이런, 이 이런, 이런, 이런, 아런 이런, 이런, 이런, 이런, 이이 <웃음> 아 이런 아더 있지 않나? 음, <웃음> <나도 죽이>. <웃음> <웃음> <웃음> 아, 뭐야? 어, 뭐야? <웃음> 이아 포탈 <포털> 게임이야? 뭐아 <웃음> <웃음> 포탈 아, <웃음> 어, <너또> <웃음> <어디서? 웃음> 파티 아 포탈 파티. 포야 파티. 포탈 파여 포탈 파티. 포탈 파티. 포탈 파티. 포탈 포탈 파티. 포탈 파 포탈 파티. 포탈 파티. 포탈 파티. 포탈 파 네. 나머지 세 판도 다 포탈로 싸우다녀? 요 새벽씨 저 땅만 봤다 끝날 것같아어 아, 아, 지금 들어왔네 어어 태초마을이야 나이템이 네어 소범 문 태초마을이야 어 소범씨 일로와요 야 태초마을지 말아요 저 함정 땅잘 보인다 야아 어딜 가든 함정이야 그니까 <웃음> <웃음> 아, 아 한, 한쪽은 자기 땅 아니야? 오 어. 열쇠 <웃음> 얌 <웃음> 그래도 꼴등이야. 아, 어, 나뭐 어, 하는 거야? 꼬등이야. 누가 고로케 어? 오! 고 야, 좋다. 됐는데. 차라리 고로케 네가 먹어라. 아, 아, 상상 아, 결국에는 하니, 아니, 결국엔 도루마무잖아. 아까 고로케 님이 제일 먼저 저기 있었잖아. 그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거기서 <목소리> 뭐라 도루마 다들 열심히 돌려봤자 원상복귀됐어. 먹어 <목소리> 버니까자리 바꾼 거랑 역전 아, 아니. 아니. 생각해라. 아, 다행이다. 와우. 이거 이거 가나? 윙뺑이지 가나? 와아아아와 엄마 뺑이 차려! 진짜 어부질리 미쳤다! 돈이 너무... <놀람> 아, 뭐? 음. <놀람> 진짜... <어이> 없어! 어? 열쇠가 없구나! 아이쒸.. 와거어떡하냐 무기를.. 어이.. 무기 없어.. 갑자기.. 무기라도? <놀람> 와 무기라도.. 모르켓이 <놀람> 갑자기 희망편이야? 그러니까 희망편.. 나갔어 눈물 닫다.. 진짜 중요하겠다.. 오? 그러니까 열쇠를 어? 쟁여놨어야지. 그걸 그렇게 뺏는다고? 신이 이제 뺏는다. <웃음> 와. <우와. 웃음> 그래서 열쇠를 쟁여놓지는. <웃음> <웃음> 아, 아이템, 듣네. 뺏겼어. 오, 아이템 아이템도 뺏겼어. 아이템도 가져갔어. <웃음> 아이템도 가져갔어. 와. 무기고 어, 어, 어, 어, 어, 아이템 또. 가져갔어. 대박. 어. 아유, 루이. 루이. 아. 아이이 어. 세금 내야지. <웃음> 세금 내야지. <웃음> <웃음> 아니, 먹는 곳까지 탈탈 털어 다 가져가 버리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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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키위밍이야. 어떻게부터 죽여? 아니야. 그렇게부터 죽여. 일로 오지마. 와 오지마. 와야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오 재밌다 이거. 오 짜릿한데? 오, 오, 오 이거 재밌다. 짜릿한데 진짜로. 안 나오지 마세요. 아님. 호호. <웃음> 아니 어떻게 가져야 되는데 가둘 수가 없네. 어 가져왔어 이 사람들. 잠깐만. 아왜 나? <웃음> <웃음> 저기요. 마침 같았길래. 아봐 이거 어깨 죽었어. 어깨 죽었냐니 당신이 죽였잖아. 날 아, 죽였어. 저기 해봐. 구석에 구석에 수법 씨. 저기 구석에 수법 씨. 어디 어디. 어디 어디. 나. 왼쪽 왼쪽 왼쪽. 어디 어디. 나가봐. 나가봐. 나가봐. 어떻게 이렇게. 어떻게. 오와 그렇게 일이야. 와나 아, 아, 처음부터 끝까지 한 자리에 있었어 와 아, <웃음> 아, <맞아>. 그렇게 결국에 <웃음> 가져가는구나 네 축하드려요 일 나오면 레전드 와딱딱사 나왔다 와, 딱, 딱, 딱 와. 아, 아, 무시! 아, 무시! 아뭔 소리야 무시 안해 절대 안해안 해. 무시가 뭐죠? 정말 너무한다 정말 너무한다 아휴 저긴 또 한참 멀네 내모네 진짜. 다음 사람 누구? <웃음> 언제 여기까지 가냐? 어? 사장님. 상자? 선물 상자를? 어, 깔 때가 되었다. 야, 선물 상자를? 제발 검은색만 아니길! 엄마! 오오! 뭐야 걸렸어? 아, 맵이다. 아, 싸? 아, 아. 아. 맵이네. 어, 사장님 벽돌. 벽돌 깨기가 벽돌깨기. 뭔데? 아, 저희 진짜? 지난번에 했던 거예요, 땅 떨어지는 거. 나 몰라, 기억 안 나. 기회? 자랑이십니다. 너무, 너무 큰 기대를 했네요, 세련님 아. 어, 땅이다. 아. 어, 여기 안 먹은 땅이 있었네? 아, 안 먹은 땅이, 아. 땅이 있었네. <웃음> <웃음> 해 웃기네, 진짜? 잠깐만, 맵 좀. 이쪽에 누구 있니? 아무도 없네? 아, <웃음> 아, 아무도 없다. 진짜. <웃음> 진짜. 아무도 없네? 좀 써보려고 했더니. 하나, 둘, 셋, 넷, 다, 여. 오케이. 와, 나 진짜 꼴찌네. 내가 내 가깝나? 가 어딘데? 새벽 시간 가깝네. 저쪽. 여기 있나? 왼쪽, 왼쪽. 왼쪽. 쓸 아. 이유가 없네. 어, 쓸 이유가 없어, 나. <웃음> 김, <웃음> 독인 개기니야. 아. 아, 진짜. 아이템이라도 먹어요. 아이템이다. 오 아이 어, 좋은 거 먹었네. 그니까, 내가 꼭이턴다 끝날 때까지 한 개라도 먹는다. 뭐 어, 블랙그를 세우네. 사망 블랙인가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술한잔 먹도록 해. <웃음> <웃음> 아니, 피를 채웠어. 해보. <웃음> 유지긴 싫어서. 우. <웃음> <웃음> 음. 어. 어, 잠깐만. 바로 앞에 무기고다. 무기를 네, 써보지는 못하셨네? 설마 지팡이 나오나? 음. 지팡이가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기가 레이저 안 써요? <웃음> 어, 그러니까. 아, 그러고 보니까 털에.. 터렛... 어? 그걸 왜 나한테.. 어. 우와.. 우와.. 우와. 뭐요? 아, 기가 레이저는 아무한테나 다 닿는 거아 아! 바보. 아! 아! 아! 뭐. 아이고.. 오, 아이고, 저런.. 와, 저.. 오, 같다. 아이템만 드럽게 맞네. <웃음> 어, 대단한 것 같은 느낌? 어때? 저 머리 커지기 ]이야말로? 미션 있어요. 저한테 부어주세요. 뭘그 몰려. 오빠 지아 도로 도로마무 돌려받아. 도로마무. 와 다시 돌아왔어. 주인 되찾아 갔네. 아 진짜 웃기네. 돌려받았어. 어. 와 제... 저기 몇 명이 몰려 있는 거야. <웃음> 알겠는데 <웃음> 맞지, 저기. 저기 어? 안 나올 텐데. 오, 오. 응. 코르시에 낫겠다. 한번 맵좀 맵 보고 하고 해. 맵좀 보고. 시간이 시간. 없어. 8초, 시간이 없어. 7초, 6초.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수 있어. 맞았어. 맞았어? 안, 안 맞은 거 같은데? 갔으면 아, 아, 아, 그쪽으로 카메라가 아, 갔겠지. 아, 피 묻었는데? 어? 어 맞는데? 맞긴 맞았네. 어, 맞았네. <웃음> 뭐야? 뭐 찜찜님이 맞았는데? <웃음> 찜찜님이 <웃음> 찜찜 맞았어? 찜찜님이 아, 맞았어. 아이고. 그런데. 아이고 저런. 멀어서 데미지가 별로 안들어왔나봐요야 맞으신 분. 찜찜 찜찜님. 맞으신 분. 내가 잠시 멈췄죠? 가지고, <웃음> 맞아가지고 사고애로가 좀 전지했네. 머리가 좀 울리셨나보네. 어? 위험 아 붙어있지마 어 무서워. 아직은 괜찮네요. 어머, 머머머머 d Can tell 머머머 o 머어 o m 어 o 어 want a punch up, chip? Oh, 어이! 어, 야! 야, 야그 까만. 까만. 그저 뭐야? 저 징그러워. 근데 다 있다가 다 죽었네? 아... 진짜 <웃음> 아, 가운데 <사끅하네. 웃음> 웃기네. 가운데가 무너질 수도 있구나. 아 근데 이건 아, 실력이랑 상관이 없어. 없어. 완전 운이야. 맞아요. 오! 오. 어 이거 점프가 오. 있어요? 어, 네, 스페이스요. 아 오, 점프가 있구나. 어, 어? 내가 이겼네? 어. 가만히 있다그 그래. 오, 1등. 내가 왜 7위야. 야 이거 아... 뭐야 선물상자난당선물상자 쓰셔야겠니 아가 도망가네 어? 잠깐만 <웃음> 재밌겠는데? 어? 어? 어? 와! 와! 와! 야 이건 좀한 <웃음> 아, 한 명만 맞는구나 이거 아아도미아까없을 재밌는데 비까비나 지금 이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나보지? 어? 모르겠는데요? 아! 아니! 아니! 이건 아니야! 그만 가져가. 아 근데 나만 빼고 다 탈출하면? 나만 빼고 다 탈출하면? 여기 다 아이템 못 써! 없어요 아! 오! 나 탈출! 여 어, 오! 바로 아, 야 여러분 저는 저희 앱을 찾아다닙니다. 모두들 행복 무인도에서 아이템 쓰면 은 난투극이잖아. 아, 맞아. <웃음> 아, 어? 아, 아, 예. 당신이 얘할 예 소리야? 에? 왜요? 난 재밌는데? <웃음> <웃음> 말투 완전 약올려 <웃음> <웃음> 다 나간다 나만 <웃음> 빼고 진짜 다 나가는 거 아니야? <웃음> 어우 꿀쟁 바깥 공기가 좋아 난뭐 마지막 휴양지에 요양 온 걸로 생각하지 뭐 요양은 무슨 <웃음> 어? 아이템 남 빼고 다 나가라고 죽방 여기 살지예요이먹이 마지막인가? 네, 마지막 턴이 나살 거야. 못 가니? 아, 아 <웃음> 소름이 <소범이장> 진짜 너무 불쌍하다. 눈물겹다. 고로케씨도 나랑 같다. 그래? 고로케가 <웃음> <웃음> <웃음> 은근히 운빨이 쎄. 신경이 나갔다. 조용히 챙길 거다 챙겨. 이래서 사람 말이 많으면 안 돼. 신경이 나갔다. <웃음> <웃음> <그런>, 그렇게까지? 신경이 나갔다. 왜 신경이 나갔다. 와, 아이템까지? 우린 굶어 죽고 말 거야. 어차피 다음 턴 끝이요. 그러네. 날 <웃음> 휴양 온 거라고 말했잖아요 <웃음> 난 휴양 오고 싶지 않았어 아 같이 놀아요 <웃음> 아, 바로 써지는구나 <웃음> 아이템이 음. 아닌 실 힐이네요 사장님 탈출 못했으면 좋겠다 맞아 바직 사랑이 잡아 맞아. 아, 아직 아 너무 까르네. 재밌을 <웃음> 텐데 모두의 더 기대를 저버리고 탈출한다 에이, 노잼 <웃음> 아 노잼 <노재. 웃음> 짜증나 노우씨 너무 외롭겠다 아 여기 서밖에 없고 너무 심해 노호야! 용히하세 불안해 죽겠으니까 아, 나가 오, 나가 어 나갔어 아 진짜 너무 아니 단둘이 있네 뭐야 서벅씨 아니 꼴찌 그런가, 두 명이서 단둘이 있네 <s car Can't> 아 진짜 아 이런 이런 오늘보러 자기 복시한다 될놈안란응기응기 아 진짜 지금 내 앞에서 바람 피는 거야? <웃음> 자기야 나갔잖아. <웃음> 아, <웃음> 잘 생각해 봐, 자기야. <웃음> 당신의 속에 있는 나의 자기가 되었다. <웃음> 아 이거 어려운데. 아이거 어려운데. 이게 뭐예요? 아 이거 그냥 포기할래. 단어 아, 나오면은 그 단어를 어... 눌러서 더 옆쪽 스널선 대로 눌러야 돼요. 인서인으로만 되고. 그러구나. 뭐야 봐. 게밍 때리고서는 아아파파 파이 첫 번째 다떨어뜨리 Y Y 어디 있니? 떨지 마세요. U U Y K K 어디 있어? M M 아 Y 어디? 아 그만 좀 때려라 얘들아. 나 어디 있어? 때려요 주씨가 때려요. 아니 Y가 어디? 그만 좀 때려 이것들아. 나 어디 냐 T T T T T T T T T T T T T T T T T T T T T T T T 아, 누가 자꾸 날 때리는구나. 아, 이거구나. 얘. 누구지? 아, 아, 아 바빠. 나라도 완성하자. 누가 날 자꾸 때리지? 아, 좀지 마! 그만 때려! 이 사람인가? 아, 어딨냐. 아, 뇌에 렉 걸리는 것 같아, 이거. 아니, 제발 그만 좀 때려! 와 아, 나. 아, 왜 다, 다, 다크? 안... 아우 너무 많이 맞아 그만 좀 아, 때리라고 아, 하시면서 아, 본인은 주먹 휘두르면 어떻게요? 알맞게 는 거지. 이거 할거 아니에요. 그런 게임이지. 아니, 제발 좀 그만 좀 하세요. <웃음> 잠깐만 이거 뭐야? 이가 뭐야? 이건 <웃음> 뭐야? 제발, 제발, 좀 <웃음> 제발 아, 아, 아, 아. 그만 좀 하세요. 하세요. 당 하고 싶은 날이에요. 제발 좀 맞추세요. 다 맞추고 싶단 말이에요. 아, 아. 아, 아. 누구야 아, 아, 아, 게임, 게임 던지고 아, 또 아, 처음에서 패는데 그냥? 아, <웃음> 게임을 없네 아, 누구야? 게이인가게발인가 아이씨... 안돼... 어... 그냥 뜯버릴 거야! 꼬기만 나야 이거 되기 힘들다... 어려워요... 어. 아, 예. 하나 겨우 맞췄는데... 힘들어... 아, 힘들어. 아, 아 이거 힘들어... 휴... 아, 세리더라 힘들 마지막 승부 쳐! 빡터 이제 끝이에요! 이거 하면 끝이에요! 사장님 돈 받아가세요! 돈 받아 가시죠 아, 받어요 있는데. 어디, 아, 어디 있는데? 아니, 여기 어 자, 어디 있는데? 아, 배 보고. 여기 있다. 저 오른쪽 오른쪽.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보 아, 빨리 보고. 빨리 빨 아, 가 볼까, 볼까? 볼까, 볼까? 어. 볼까, 아. 볼까, 어. 볼까, 어. 볼까 <웃음> 우리 사장님 부모. 내 머리. 오. 오. 오. 와. 음. 음. 눈물이 난다, 진짜. 미션 성공. 돈 벌기 위해서 원래 머리 크기를 찾으셨네요. 야! 뭘? <웃음> 음. 아. 미션 성공 어. 어 어? 어? 아 마지막 오늘, 오늘 되게 어. 황금 희이 많이... 아... 아. 아, 아. 아 검은색이 아. 나와버리네 어. 아예 퇴장을 해버리셨네? 퇴퇴장어 <웃음> <검은색을 웃음> 아. 퇴장 도기 <웃음> <웃음> <웃음> 아, 퇴장 어떡하지? 칼퇴 어? 누 어? 패고 가야겠다 <웃음> <웃음> 누구 <웃음> 사장님 <웃음> 아, 남, 남은 시간이 없어 시한법 판정 받은 사람처럼 말하지 마요 아아악 아아악 입지가 떨어지면 돼. 아저기왜 터졌어 아, 아, 아 저기 왜 받았어. 어, 머리 아. 개커 우와. <웃음> 아빠나 아, 아, 아. 아이템 사용도 안돼 아아아아악 아이고 상상의 부작용 아. 아, 저거 이거, 이거. 와, 이거. 이 이거. 이저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나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지거 이거, 이이 이거. 이거, 이 없네. 그냥 거야겠다 이거. 어? 이 가는데? 이 왔어. 오야 마지막에 따라잡네 이걸. 나이스. 근데, 근데 3등 유지야. 3등. 어, 야, 그래도 3등. 따, 유지. 따, 따, 따, 따, 따. 근데 이게 시상식에서 어, 어떻게 바뀔지 몰라 진짜로. 맞아 맞아. 기분이 좋거든요. 전혀, 전혀 예상이 안 <웃음> 저기 돼. 저기 또 절로 가네. <웃음> 어중간한 사람은 조용히 하고 있을게요. 단단 단. 그래서 그 어중간한 사람이 꼴찌가 될수 있어요. 나 꼴찌도 못 하면은 진짜 진짜 침뱉을 거예요. 너일등할 어, 그러니까, 수도 어, 있어요! 어? 승리 있는 실수있겠니까 안돼, 또 혼나 봐 사장님 음. 난왜 자꾸 때려! 다 어, 맞습니다 아쉬우니까요 <웃음> 사장님 목숨 애매하게 남았으니까 제가 풀수로 채워드렸어요 하와 <웃음> 아, 배려심 봐 나쁜 놈 저런 아, 걸 배워야 된다고 맞다. 저런 거를? 하하하하하 우리 어린이 데려 어, 아, 과연 자기. 자기야. 나랑 영원히 함께야. <웃음> 영원히 함께야. 와, 쟤들 어, 진짜 징그러워. 찐이다, 찐. 징그러, <웃음> 아, 징그러. 아, 과연. 아, 진짜 와. 우리는 오늘 여러분의 업적과 뭐. 실패를 밝히기 위해 여기 모였습니다. 아. <웃음> 뭔 소리야? <웃음> <웃음> 상반을 준비하세요. 대박. 이분 데미지, 2분 데미지 2분 최다. 데미지 <웃음> 블레임과소복 <웃음> <웃음> 어? 마지막 아이고? 그게? u 레임과소복 w a 열쇠 v e n your 이 w e e t cheddar. Fulling was. Fulling was. Fulling w 너 온이 꼴찌다 음. 이거. 케미겠지. 아, 내가 꼴찌야? 어딘지 응. 그럴 것 같은데. <레게에>. 케미비. 야 오, 수상을 하나도 못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야. 1회를 차지한 케미비. 아, 네, 아 아찔했다 있는데. 그리고 감옥에 갇힌 꼴찌는 노호씨네요. 아, 왜? 아, 진짜, 진짜 카테다, 진짜. 내가 왜 가슴이야! 나 지금 또 있잖아! 와나 이거 열쇠만 아, 많았어도 내가 1위 할 수도 있었겠다. 자 그래서 이번에 인센티브를 차지한 두 명은 키비윙씨와 노우씨가 되겠습니다. 다들 박수! <웃음> <웃음> <Alban puerta> 아우야, 박수! 야, <웃음> 아 박수! 안녕! 4살이라고 나 자기! <웃음> 저희 노을씨 트로피 하나만 드시죠. <웃음> 다들 고생했습니다. 어, 순위, 수고하셨습니다. 순서대로 소감 간단하게 한 말씀씩 하시죠. 키비밍씨부터. 드디어 이겨먹었다. <웃음> 재밌었습니다. 아, 저는 아. 저도 트로피 3개인데 1등 못해서 좀 아쉽기는 하네요. 아, 인센티브 방어전 성공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다음에는 더 분발해서 인센티브 꼭 막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 우우. 우우라니. 오우. <웃음> 오우. 아. 아. 자 그다음 찜찜 맞아요. 재밌었고요 다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영상 재밌으니까 많이 많이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오. 오. 오. 오. 오. 다음 소범 칵투사 칵투 래요 칵투 오로케! <웃음> 이번에도 좀 재밌게 <웃음> 합방 즐겨서 즐거웠고 중간을 하면은 진짜 중간만 간다는 게 알려진 것 같네요. 2등이었는데 음. 5등 네. 됐어. 오케이 그다음 새벽. 아, 오랜만에 한 품절 아. 파티. 어, 지난번에는 너무 소극적이게 플레이했는데 이번엔 적극적으로 플레이해서 너무 만족스러웠습니다. 오케이 그다음 준. 한숨이 나오네요. <웃음> 아, 내신 꿀지 놀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웃음> 내가 트로피를 하나 먹어버렸네. 까비야 까소. 됐고요. 오. 돈 냄새. 다음에 또 기가 막히게 받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웃음> 자, 그다음 인센티브를 차지하신 노오 씨. 솔직히 꼴찌할 줄 몰랐는데 꼴찌가 됐네요. 아 역시 선행을 베풀면 꼴찌가 돌아온다. 네. 오뭔 <웃음> 소리야. <웃음> 네. 아 인센티브 네. 받아서 너무 히히 낙락하네요아 감사하겠다. 자기가 네. 그게 내 거야. 아 진짜 내거든자 늦은 밤에 갑작스럽게 불렀는데 다들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이제 마치도록 합시다. 음, 안녕. 바이바이. Oh, y h